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논절청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미니의 배터리 소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마다 사용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웃음> 먼저 배터리 스펙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IT 전문 매체 조사에 의하면 아이폰 12 미니가 2227mAh이고 아이폰 12 프로가 2815mAh로 아이폰 12기본형과 같고요 충전은 최대 15W 맥세이프 무선 충전과 최대 7.5W q i 무선 충전 그리고 20W 이상 규격의 어댑터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없을 듯하여 바로 배터리 소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순서는 게임 3시간, 유튜브 재생 2시간 진행 후 동영상까지 촬영해 보려 했으나 5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폰 12 미니의 배터리가 12%로 동영상 촬영에 큰 의미는 없을 듯하여 나머지 시간은 게임으로 채워 봤습니다. 추가 조건으로 밝기는 최대 밝기, 트루톤과 와이파는 끈 상태였고 두 모델 모두 유심히 꽂혀있는 상태로 5G가 아닌 LTE통신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모두 100% 상태로 시작하여 약 1시간 15분 정도가 지나고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 잔량이 81% 아이폰 12 미니는 82%로 비슷했고요 온도를 측정해보니 아이폰 12 프로가 32도, 미니가 33.1도로 미니의 온도가 좀더 높았습니다. 총 2시간 정도가 흐르고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가 69% 아이폰 12 미니는 66%로 미니가 좀더 소진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온도 또한 각각 33.4도와 35.5도로 둘 모두 조금씩 올랐지만 미니의 온도가 좀더 높았습니다. 게임 실행 후 3시간이 지났는데요 배터리 잔량은 프로 51% 미니 41% 였고 온도는 프로 33.9도 미니 35.5도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실행해 봤습니다. 유튜브를 실행 후 1시간, 그러니까 총 4시간이 흘렀을 때 프로 40%, 미니 27%로 미니의 배터리가 급격히 떨어졌고요. 온도는 프로 29.7도, 미니 30.3도로 게임보다 발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총 5시간이 지난 후 프로 28% 미니 12% 온도는 각각 29.6도와 30.2도로 여기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려 했으나 미니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다시 게임을 실행하고 5시간 30분 12초만에 미니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었고 6시간 3분 정도쯤 됐을 때 프로가 11% 남은 상태로 테스트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미루 짐작했을 때 프로가 미니보다 약 1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배터리 용량의 차이도 있지만 발열 관리에서 프로가 더 잘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